e 차 잉글랜드 유저. Young t o 감사 have a shipping. I just shut up. I'm d 다 n e So I'm 라 h e r e e n g l 이 n d the team 지 f Wayne l u 와좀 예쁘다 확실히 8천억 팀이라서 루니에다가 루니 안 받아도 될것 같고 알렉산더 아놀드 사실 여기에다가 램파드 선수 다 떠주면 진짜 깔끔하긴 한데 알렉산더 아놀드 같은 경우도 이게 또 수비적으로는 괜찮다 보니까 제라드에요갑 스티븐 제라드 있고 아, 이 이쁘다 괜찮고 그 다음에 스톤스랑 워커 웬만해서는 센터 같은 경우는 좀, 기회를 하는데. 아, 클라이, 클라이의, 클라이의 동생이 있냐? 음. 존스턴스보다 아무래도 룩쇼 쓰는 게좀 낫지 않나? 워커는 뭐 어차피 워낙에 빠르다고 니까그그죠 아, 진짜. <웃음> 워커는 미쳤다. 사실 이것 때문에 쓰는 거 리자에다가 니포프도 있고 벤치레는 살짝 좀 속력 부분이 살짝 아쉽긴 하죠. 그니포프야뭐잘 맞고. 주공 근카를 지고 풀백을 올려준다. 그니까 러 예를 들면 이제 리스트 임스 같은 경우를 21짜리로 올려준다. 라는 건데, 풀백을 생각보다 많이 안 쓰는데. 사실, 풀백도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아요. 음, 얘네도 크로스 솔직히 한125 정도 나오고,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. 스븐드라드 이정도는 나쁘지않고 엘렉산더 아드이 친구도 원래 얼빈데 어차피 리제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 여기서뭐 존스톤스 나쁘지않고 저는 이정도면 괜찮을것같은것 같은데요 그리고 차라리 어, 할거면 은 개인적으로는 벤치를보다 루크쇼가 여기로 오는게 난좀더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 벤치를 보다는 아무래도 음. 6 줄일 수 있고 난 그것보다는 그냥 이대로가 좀더 괜찮은 것 같네요 일단 나가셔가지고 여기까지 하고